푸트성형학회장 고익수입니다. 제가 필러 부작용 책을 쓰고 이것이 뭐 해외로까지 번역 출판되는 것에 가장 1번이 뭐였냐면 세계 책에 최초로 책에다가 필러로 인한 과민성 염증 반응 그리고 유가종을 기술했다는 점입니다. 그것을 한책의 책으로 완성했다는 점인데 많은 분들이 용어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필러유가종을 섬유화 석회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유가종은 진단명입니다 석회화 섬유화 그것은 유가종이 되는 과정 중에 말 그대로 어느 한 현상들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석회화가 없으면 유가종이 아니냐 섬유화가 안되는 안 유가종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필러가 우리 면역적으로 적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그것을 격리시키려는 노력이 유가정인데 그런 결과를 결과가 되는 것이 유가정인데 그 결과를 만들 때 섬유소로 싸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도 더 안되고 더 격렬하게 반응이 일어나면 딱딱한 석회질로 싸고 이것을 이 과정을 말하는게 섬유와 석회화? 이런 것이고, 최종적인 결과는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가서 딱딱한 돌덩이 같이 남아있는 것을 육아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쓰니까 환자들은, 어, 육아종 아니고 섬유화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제 책을 뭐 펴드릴 수도 없고, 굉장히 난감합니다. 근데 이 필러 육아종 과민성 염증 반응이 상당히 잘 알려지지 않는 분야라도 섬유화를 진단명으로 쓰시는 석회화를 진단명으로 쓰시는 것은 우리 의사들이 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유가종이 정상적인 진단명입니다